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저 백중 천도제가 얼마 안 남았죠? 예예 예. 백중 천도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세세하게왜 백중 천도제라고 그러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예예 예. 경자년 백중날이 7월 22일 날 초제가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씩 일곱 번을 지내는데 이게 9월 2일 날이 박제가 돼요. 아. 그래서 오늘은 백중 천도제의 숨은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백중은 우리 민족의 작은 명절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음력 7월 보름이며 백중이요. 예. 이때는 농사의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한여름에 힘든 농사일을 끝내고요 예. 오늘만큼은 옛날에는 양반과 노비 머슴이 있었죠 예. 이 주종관계를 떠나 마음속으로 평등한 사이로 술과 고기를 실컷 대접한 날이에요 아... 근데 이제 주로 술은 막걸리를 드렸고요 예. 고기는 닭죽을 써가지고 서로 논아 먹었어요 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로를 잊고 아주 여름에 덥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쉬면서 신명나게 놀고요 두 판을 벌리기도 했어요 소홀했던 이들과 화합하고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의좋게 지내고 동네와 동네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즐겁게 하는 날이 백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요, 조금 바뀌어요. 네. 이제 그 윤회라는 것을 믿게 되고요. 네. 인간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또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불교에서 백중 때는요 첫 번째 스님들에게는 한거가 해제되는 날이에요 한거 예,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예. 수행정진에서 해제가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수행정진하여 깨달은 발을요 스님들이 방장스님께 알려가지고 인가를 받는 날이에요 니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거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행 동안에 있었던 자기 잘못을 본인이 스스로 고해하는 자자의 날이에요. 그리고 남의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포살 법회 날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그리고 네 번째 스님은 신도들에게 있잖아요. 네. 우란분절을 통해서, 천도제, 네. 통해가지고, 생전에 잘못된 삶으로묻터 있잖아요. 네.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란분절이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을 구제하고,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는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의 잘못된 일로 있잖아요. 예. 그 우리가 낙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영가들이 있죠. 예. 또 아직 가지 못한 무주 고운들 이 있죠. 유주 고운들이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때 이때 죄를 빌려가지고 천도시키는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울러 이 49제는 모두 일곱 번을 지내잖아요 예. 그래서 77이 49잖아요. 죄를 예, 예.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고요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원한을 풀어주게 하고요. 예. 조상님께 부모님께 효행하는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군요. 예예예. 예, 예. 예, 살아있는 자에게는 더욱 효행하고요. 예. 형제 친척들 사이에 우애와 사랑으로서 있잖아요. 예, 예. 서로 돕고 이웃 에게는 자비를 베풀고요. 보시를 통해 서로 돕고 자리 이타에 실천하는 날이에요. 특히 수자릉 영가 있죠. 예. 집안은 부모가 많은 참회를 통해 가지고요, 영가를 달래줘야 집안에 우환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이 있죠. 예. 이 아이들이 아주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잘 되면 자만하죠. 그렇죠. 자만하지 말아야 돼. 좀 살기가 편해졌다고요. 예. 또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해서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예. 신앙 종교, 공부, 수행을 소홀히 하고요, 또, 거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 예, 예. 우리는 잘못된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가 기록되는 거 알죠? 예, 알죠. 기억이, 그건 남아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 기억 속에. 예. 아차하는 사이에 모두 있고, 다시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해 가지고 꾸준히 불법을 배우고요 연불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거사님도 그러죠 예. 그래서 깨우침을 얻어야 모든 괴로움을 떠나 행복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어려울 때더 그래야 돼요 예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매년 행사처럼 돌아오는 백중 천도제가 있죠 예.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해요. 예. 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고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면 첫째, 예. 잘못된 삶을 바꾸고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산자에게 효행을 하고요. 조상님께, 영가님께 효행하여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세 번째는 깨울자 현세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나도 중생도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에 잘못된 거 있죠? 네. 현세에서 진 죄를 참회하고요. 또 원수관 진 사람들이 있죠? 예, 예. 그 원한을 끊어 줘야 돼요. 아,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 방생과 없는 사람들에게 공양을 통해서요 또 불보살님께 공양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고요 붓어른을 공경하고 요즘 환경보호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불교에서는 환경보호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섯번째 지극한 마음으로 하신참여 해가지고 제가 알게 모르게 진 죄를 많죠. 이 예. 죄를 씻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날이에요. 예. 그리고 죄를,는 부처님 말씀으로써 있죠. 예. 영혼과산 사람 모두 깨닫게 하고 좋은 곳에 천도시켜서 있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예. 여덟 번째는, 죄를 통해서 유주무주 고운들이 있죠 네. 아주 떠돌이 있는 떠도는 영혼이요 네그 영혼을 정착시키고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중요하구나 가정을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백중천도제는 아주 중요하고요 네이 예.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이 뜻깊은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서는요 예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뭐예요? 예예 예, 이걸 얘기해 드리겠어요 예예 먼저 재지내기 7일 전에 예이 깨끗한 몸으로 재개를 해야 돼요 재개 그래서 신구의 삼업 있죠 네. 이것을 삼가해야 돼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있죠 예. 제일에는 목욕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와야 돼요 아... 그리고 집에서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야 돼요 예. 집에서도 할 때도요 네 번째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고기 생선 술, 있죠, 담배. 뭐 먹지 이거, 말라, 이거죠. 이거 먹지 말고, 예. 가급적이면 오신채 있죠? 예. 이것도 안 먹는 게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낼 때는 집에서나 여기서나, 무언을 해야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절에 와서 재 지낼 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 재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애욕을 금지해야 돼요. 49일 동안. 49일 동안요 예예 예. 그때만 아 스님 그거 굉장히 힘들던데요? 해야 돼 그래야 효염이 있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귀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사람이나 지내드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들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못올 때가 있죠? 절에 그렇죠. 와서 예, 예. 그때는 참석 못 하면 집에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연구를 하라 네. 그러기 때문에 백중청도제는 정성과 신심을 다맞지는 날이에요 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었던 인연이 있죠 예. 네. 또 앞으로 맺을 인연들이 많죠? 많죠 그들에게 베풀었고 깨우침을 주고요 좋은 곳에 가게 하고 우리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력으로, 신도님들께 있잖아요. 예, 예. 행복을 주게 하는 거예요. 아,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 백중천도제가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네.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모두 행복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바꾸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저도 열심히 천도제를 지내드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